전에 그 앰플을 써볼 거예요. 지금 톤으로만 마무리를 한 상태예요. 이렇게 오늘하상태도 스피란톤 에스테 앰플을 써볼 건데 지금 제가 3통 정도 사용을 하고 오늘은 4통째입니다. 다리양 스피란톤 에스트 앰플의 주요 성분인 스피란톤은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로 천연 보톡스 대체 성분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스피란톤은 인도양의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마다가스카르 섬의 파라크레스에서 채취한 자연 유래 천연 보톡스의 대체 성분입니다 소을 이렇게 어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게 이제 일주일씩 일곱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주일씩 해서 총 14일 2주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긴 한데 한 통마다 한 4일 정도 쓸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 한 줄에 28일 그러니까 거의 약두달 정도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양이에요. 바로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의 정말 얇은 그리고 가벼운 제형이에요. 피부에 떨어뜨렸을 때 즉각적으로 윤광 효과와 보습력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끈적이거나 오일리하지 않은 잔여감으로 깔끔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아, EWG에서 그린 등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 저자극으로 쓰실 수 있는 앰플이에요. 정말 가볍게 이렇게 발립니다